친구들 안녕. 쌤쌤 주산쌤이에요. 오늘은 나눗셈 기초 종합 문제에 대해서 할 겁니다. 나눗셈은 더하기, 빼기, 곱하기를 완벽히 익혀 놓은 뒤에 배워야만 합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두시간에 걸쳐서 나눗셈의 기초를 했어요. 자, 오늘은 나눗셈 세 가지 방법 모두를 활용한 문제가 나갈 겁니다. 자, 나눗셈은 계속 같은 수를 빼 주는 거라 그랬죠?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자리점 잡는거 앞자리 빼기 뒷자리 더하기 이런걸 빼 줘야 된다 는 거. 그리고 또한 곱해서 10이 넘지 않으면 한칸 앞으로 나누어지는 수 중간이나 끝에 나오는 0을 집중해서 몫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눗셈의 종합문제 해보면 은요 문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복습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다음 나눗셈은 모두 쉽게 할수 있답니다 어, 특히 나눗셈에서 어려운 것은 빼기 인데 빼기 중에서도 5회 짝 머리꼬리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 보수 아 더하기 빼기 에서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 은 계속 오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아는 나눗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, 꼬리, 보수,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완벽히 이해한 후에 나눗셈을 하면 매우 쉽게 할수 있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나눗셈 기초 종합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68 나누기 1를 하겠습니다. 자, 앞자리 두자리, 뒷자리 더하기 1에서 두자리 빼니까 0의 자리가 맞죠? 두 자리에서 두, 두 자리를 빼니까 나누어지는 수 68을 1의 자리 아래를 0의 자리라고 그러거든요. 68을 놓고 먼저 1을 나누어 보겠습니다. 나누는 수를 잘 보세요. 6의 2가 몇번 들어가죠? 3번 들어가죠? 그러니까 2, 3은 6, 1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 앞에 자 2, 3은 0, 6 빼주고요. 그다음에 8에 2가 몇번 들어가죠? 2 4 8 10이 넘지 않으므로 몫을 한칸 앞에 2 4 8 해서 34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이거를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래요 다음 두번째 문제 92 나누기 2 9부터 볼게요 9에 2가 네번 들어가죠 2 4 8 1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 앞으로 2 4 8 다음에 1을 2로 나눌 수 없고 12를 나눌 수가 있어요 몇번 들어가죠 2 6 12 그렇기 때문에 10이 넘었죠 그러니까 몫을 바로 앞에 잡으면 돼요 그래서 6해서2 6 12 하니까 46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188 나누기 2인 자리점이 늘어났네요 앞자리 3자리 뒷자리 더하기 1에서 두자리 하니까 3에서 2를 빼니까 1이죠 그래서 1의 자리 188 자 놓겠습니다 이를 이로 나눌 수 없으니까 18 까지 봐야 되죠 2 9 18빼 주고요 자4 8에 2가 몇번 들어가죠 4번 들어가죠 2 4 8 10이 넘지 않으니까 한칸 앞으로 해서 2 4 0 8 그래서 94가 되었습니다 다음 102에 대해서 놓겠습니다 자 한자리에서 하는 거죠 102 0잘 보세요 그럼 보세요. 1을 2로 나눌 수 없으니까 10까지 보는 거예요. 여기 10. 이걸 잘 보세요. 10까지 1 0이 2가 5번 들어가죠. 2, 5, 10. 10이니까 바로 앞자리 2, 5, 10. 뺐어요. 2에 2가 몇번 들어가죠? 2, 1은 2. 10이 넘지 않으므로 한칸 앞으로 2, 1은 0. 2 해서 답이 51입니다. 다음. 432 나누기. 자, 보세요. 요거는 간단하겠네요. 4를 6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43까지 봐야 되죠? 자, 6, 7, 2, 42. 자, 10이 넘었으므로 바로 앞에 잡는 거 알겠죠? 12에 6이 몇번 들어가? 두 번. 6, 이 10, 2. 10이 넘었으니까 바로 앞에. 6, 2, 10. 2. 그래서 71. 여기까지는 간단한 문제입니다. 자, 다음 여기 제가 별표를 좀 표시했는데요. 여기를 잘해야 돼요. 자, 선생님이 말했듯이. 5의 짱, 머리, 꼬리, 요 부분이 가장 어렵다 그랬어요. 자, 요거 잘 이해했나 볼게요. 먼저 털고. 126, 나누기 7. 세 자리에서 두 자리를 빼주니까 한 자리. 126. 자, 7. 잘 보세요. 자, 7의 1을 나눌 수 있는 12까지 봐야 되죠. 여기에 7이 몇번 들어가죠? 한번. 7, 1은 7. 하면은 10이 넘지 않음으로한칸 뛰어야 돼요. 근데 잘 보세요. 여기서 빼는 게 아니기 때문에 7, 1은 7, 앞자리 내리고 이제 7을 뺄 거예요.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7에 대한 보수가 얼마죠? 3을 더하니까 이렇게, 그쵸? 그 다음에 56에 7이 7, 8이 56, 그래서 18이 되었습니다. 자, 이거 다시 복습할게요. 126 7, 1은 7 앞자리 내리고 뺄수 없으니까 보수 더하고 56 됐죠? 그 다음에 7, 8, 2, 56 그래서 18입니다. 다음 180 자, 제가 곱셈하고 나눗셈은 0이 나왔을 때 주의하라고 랬어요자 보세요. 1을 2로 나눌 수 없으니까 2, 9, 18, 10이 넘었죠? 2, 9, 18, 9, 9라고 쓰면 안 돼요. 9, 10 까지 봐야 되어서 답이 90입니다. 다음 504. 이 문제도 잘 보세요 친구들. 504잘 보세요. 자 5를 나눌 수 없으니까 50까지 봐야 되죠. 50에 7이 7번 들어가죠. 77이 40. 자 빼니까 10이 남죠. 9. 9를 뺄수 없어. 앞자리 내리고 7에 대한 보수. 77이 49. 아니 니까 9에 대한 보수가 1이죠. 자, 다음 7213, 그래서 72, 이 문제도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504, 50까지 보세요. 772, 49, 보수 자리 한거 됐죠. 다음 7213, 그래서 72가 되었습니다. 다음 312, 여기도 잘 보세요. 4, 3을 나눌 수 없으니까 31까지 봐야 돼요. 31에 4가 몇번 들어가죠? 네, 7번 4, 7이 28더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쵸? 그 다음에 4, 8이 32 해서 78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? 312에서 31에 4가 4, 7이 2 0 20을 뺐어요. 여기서 8을 빼야 되는데 뺄수 없죠?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됐습니다. 그 다음에 32, 4, 8이 32 해서 78입니다. 다음 304, 304, 8 나눠 볼게요. 3을 8로 나눌 수 없으니까 80, 30까지 봐야 되죠? 30에 8이 몇번 들어가죠? 8 3 24 그쵸 3 20 빼주고요 24뺄수 없을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24에 대한 보수가 6이죠 그 다음에 8 8이 64 해서 38 요거 다시 한번요 304 나누기 8 8 3 20 4, 앞자리 내리고, 보수 더하고, 그쵸? 8, 8이 64. 됐습니다. 그래서 38. 자, 오늘은 주산, 나누셈 머리, 꼬리, 5의 짝까지 있는 걸 제가 하나씩 다 넣어 봤어요. 그러니까 친구들, 요 문제를 잘 연습해 주세요. 어, 요거를 연습할 때는 선생님이 말씀드렸죠? 더하기, 빼기, 곱하기가 완벽히 돼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5의 짝, 머리, 꼬리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. 자, 나눗셈 처음에 배울 때는 어렵지만 나중에 제일 재밌어요. 왜 재밌냐? 주산에서 자연수의 나눗셈은 나누어 떨어져요.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는 나머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잘하면은요. 뭐가 재밌냐? 큰수 나눗셈도 할수 있고요. 요거까지 사칙 연산을 완벽히 나눗셈까지 끝나면 큰 수까지 끝내면요. 4학년, 5학년, 6학년 다 쉬워요. 왜? 분수도 쉽고요. 혼합계산도 쉽고요. 모든 게 쉬워집니다. 방정식도 쉬워지고요 그러니까 가장 고비가 큰 수의 나눗셈 나오는 건데 그것, 그것을 그 잘하기 위해서는 나눗셈 정확히 잘 알아요. 제가 아직 보수, 아, 빼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지도가 안 나갔어요. 그렇지만 이미 선행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했거든요. 그러니까는 계속 모든 동영상 중에 친구들이 필요한 거를 쏙쏙 빼서 보세요. 그러면은 완벽히 이해하면 모든 게 쉬워질 겁니다. 자, 친구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쉽게 지도하겠습니다. 친구들 안녕.